아 이놈의 파밍 진짜 어? 그냥 진짜 어떻게 하 수도 없고 나보고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? 필요할잖안나오고 안 바꾸니까 나오고 트안나는데잘 못들었나? 제가 트위치 생방송 요즘에 계속 하거든요 혹시. 관심있는분들 트위치도 트위치, 트위치, 트위치에서 저 많이 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트위치에서는 제가 레인보우 배틀그라운드 두두 개를 방송하고 있어요 현재 현재는 이마 계속 다그뭐어 장이 없어 제발 한번만 살려주세요 꼭 이럴때 차가 없어 차가 없어 템 괜찮게 먹었는데 진짜로 나름 차가 욕당한다 어디가 차하고 4배줌만 나오면 진짜 이기는 게임인데 이정도면은 지금 뭐헬기또 나쁘게 먹은건 아니거든요? 눈물나네 드링크 다 빨아야된다 이거 아 저기봐 확실하다 그냥. 에어드랍 지나하는거봐 어? 어? 어? 어어저스 크라이시스. 저거 보기 맞지? 어어... 빠질거야 잠만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냥 한번 빨자 한번 빨고 갑시다 그냥 네. 딱 좋아요 저거 아... 행복해 내거 아 여기서 이 나갑니다 무작이 나갑니다 무작이... 무작이... 타고 왔나? 가지? 와시 지렸다 살았다 이거 엘류가 근데 애매하다 Surprise, m o t h e 아, 저 새끼 진짜. 아, 너무 한 새끼 아니야? 아, 쌍놈 새끼 진짜. 너 일로 와. 아, 아좀 가게 냅두지. 왜 그걸 건드려. 아, 아꼭 진짜. 어? 같이 죽자고 하는 새끼들. 아우. 드래프 다 내놔. 내놓고 아 이런 싸가지 없는 놈어 근데 템은 좋다 야 어떻게 이거 다 먹지 다 먹자 두 개만. 가자 가자 아 진짜 있다 아, 아, 이거 아아다이아 이제 좀 가나 근 이거 아내아아내 에마가 죽었어 아 진짜 왜난 항상 뚜벅이 인생이니까. 아, 근데 총기랑걸 얻었는데 뭔가 기분이 드럽네 총알 많으면 뭐하냐고. 씨 걸어가야 되는데. 아. 숲속을 걸어요. 산새들이 숲 사이는 길. 숲속을 걸어요. 이 노래 생각나네 언제 충분해? 사람지가 만나는길고어 <웃음> <진짜. 웃음> 계속... <웃음> 점점 갈수록 아파져 진짜 오토바이 하나라도 하나 나와야돼 이거 안 맞추고 너무 아픈데 이거 아. 감아합 <목소리도>